안녕하세요, 밥슬입니다. 친구가 준비해 줬는데 얼마나 담을지 한번 볼까요? 뿅, 뿅! <웃음>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바지락 스팟 성문 방조제를 찾은 밥슬죠. 차도 엄청 많아. 간조 타임 2 시간 전부터 들어 차는 차량들입니다. 성문 방조제는. 경사가 심한 방파제를 오르내려야 한다는 것과 돌무더기를 지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조심해야 한다고요. 푹푹 어! 빠지네. 진흙 때문에 발이 자주 빠지기도 하고 곳곳에 안 보이는 돌도 많습니다. 그리고 물이 빠졌어도 바지락 포인트까지 가는 짧은 웅덩이를 지나야 해요. 진흙에서 걷는 것만큼이나 힘든 수중 워킹으로. 그물이 쳐진 양식장을 따라 좀 걸어가야 바지락 모래톱이 나타납니다. 그럼에도 황금 물대가 되면. 조업이 시작되었다. 야, 저 사람들 봐. 엄청나. 모래톱부터 다시 낮아지는 물높입니다. 아유, 쬐끄는 거 잡지 마. 이미 한시간 전부터 조업 중인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냥 원하는 스팟에 앉아서 바지락을 캐면 됩니다. 어떡해? 바닥을 긁으면 바지락이 바락바락하고 나오지. 그냥 캐면 나와. 바지락. 여기도 있다. 이거 다 바지럭이잖아 어? 그냥 나오네 3월에서 5월이 제철이라 씨알이큰게 엄청 나옵니다 돌 같지만 돌이 아니었어 다바지락이야너왜손 아, 그렇게 <웃음> 왜 그러는 거 그냥 나오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장비는 호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오네 그럼 뭐냐고요? 오시큰 거였는데. 영상 점프 했잖아요. 안 하면 알려주죠. <웃음> 놓친다고. <웃음> 그 자리에 있어요. 어, 놓친다고 신경 쓸거 없어요. 10분 조가물. 으아, 지렁이. 싫어. 바지락. 바지락이 까만색이에요. 뭐? 바지락이 까만색이에요. 일타 쌍피. 어, 나 여기 바지락도 겁나 많은데 이거 왜다안 줘서? 아. 다 바지락이구만 지금 여기. 어. 그지. 응. 이것도 바지락이네. 눈을 뜨고 있는 거야? <웃음> 바지락은 눈 감고도 맞아? 잡을 수 있습니다. 눈물 나와. 진짜 눈 하나 누나 나네. 눈 하나 누나 나. 눈 하나 나이눈 하나 예. 나나이에 예. 10분 경과. 실적이 부진하다.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작업 모드 변경이 필요할 때입니다. 재지었어? 네. 재지었어? 안녕? <웃음> 야 이렇게 뭐라고 그고 있어? 작업 고력이상승이네요 역시 제이모드는최고죠고아더고야돼고 아이고, 이제 1인분 계셨습니다 네. 바지락 특화모드 uh, 아몰랑 모드 아이, 그냥 손만 넣어서, 넣어서. <웃음> 주스만 <주수는> 됐네요 뭘 <웃음> 어려워 <난 crawl prejudice> 그냥 코미도 필요 없어 살짝 있는 곳 강추합니다. 손크레인과 세척이 동시에 가능하거든요. 야. 그냥 넣그 이렇게 아, 아니? 그냥 이렇게 파다 땅을 쩍쩍 깊숙한에 깊숙한 곳에. 그랬더니여덟여다 <웃음> <웃음> 역시 진화된 꾼들은 장비부터 다릅니다. 가자! 대리 올려요 간조 타임입니다. 그러나 간조가 시작되어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. 위치가 무치랑 또 가까워서 충분히 바지락을 싣고 나올 수 있습니다. 있는? 어우 이 정도면 꽤 많죠? 설아 있어?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? 우와, 뭐? 우와! 아저몇 명이서 킨 거야 이거 우와 우와, 우와! <웃음> 장난 <장난하네 웃음> 바다를 벗어날 때까지 끝나도 끝난 게 <S> 아닙니다 <S> 아! 들어가? 나봐. 이거야! 잠깐! 기저귀다! 기다 우리도 처음 봤어요! 에씨 아우, 진짜 너무 힘드네! 으아. 아, 잠깐만! 잠깐만! 잠깐. 잠깐. 잠깐. 잠깐! 잠깐! 잠깐! 잠깐! 돌려, 돌려! 돌려! 돌려! 돌려! 돌려! 돌려! 돌 돌려! 돌려! 돌려! 옆으로 파, 옆을 옆을 좀봐 아, 진짜 어. 장난 아니다. 우와, <웃음> 우와. 야 대박. 야, 야. 기적이 씨. 우와. <웃음> 아니, <이거. 웃음> 한국의 성원 김씨가 가장 야. 많지만 이씨를 가장 많이 차는 밥술족. 오, 신나요, 신나. <웃음> 오늘은 조개로 조지는 나간다. 날 불들 온다 나가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